네 안녕하세요 더나플러스 모델 마동석입니다 추석 어,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어, 가족들 모두 행복하고 풍성한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귀성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어, 가족 모두 따스한 정을 나누는 즐거운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곁에서 아낌없는 성원 감사드리며 더나플러스와 함께 뭐 하나 빠짐없는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